네 반갑습니다 서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위클리 옵션 만일이죠 오늘은 번뜩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분이 되시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다 성공했던 시절도 있고 실패했던 시절도 많죠 일단 실패했던 시절을 거울 삼아 그때의 교훈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뜩 아이디가 오늘 생각이 났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에... 일단은 어,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 느꼈는데 말이죠. 정말 자신감이 일단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감 회복 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각종 방송도 듣고 어, 또 실패해서 어, 일어나는 방법을 깨우쳐야 되죠. 음. 자, 이, 이 유튜브 방송은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옵션 이야기죠.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니 누구와 저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그죠? 누가 저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옵션의 이야기입니다. 선물 옵션의 이야기죠. 자 수많은 실패에서 어, 성공하는 그날까지 계속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 중간중간이 정말 고통스럽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시공장에 처박히고 예, 그런 인생 예, 질곡에 지금 계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 일어서야 되겠죠. 그 일어서는 이야기가 이 유튜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 기억에 남기고자 이렇게 방송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 제 인생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각자 인생이 있겠지만 저는 이 유튜브가 제 인생을 남기는 유산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실제 그대로 편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남기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을 때는 그날은 정말 에너지가 다 방출한 때였죠 물론 그땐 다 실패했던 날이었겠죠 자, 오늘, 어, 위클 옵션, 만기일입니다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해버리면, 청기 누설이라고죠. 뭔가 잘안 돼요. 청기 누설을 해버리면. 이상하게 그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어, 정신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게, 옵션에서 이제, 어, 어, 방향 전환이 일어나죠. 방향 전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방향전환 일어나기 때문에 상승 쭉하면 좋은데 상승했다가 하락을 하죠. 그죠? 이때 이제 어디선 이제 청산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입은 했는데, 청산이 중요하죠. 청산. 언제? 아, 진입에서 수익이 나요. 그죠? 수익이 납니다. 왜? 왜 수익이 납니까? 시점을 알았기 때문에 수익이 납니다. 나는데, 청산을 하지 못해서 손실 나는 데까지 그저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모니터를 볼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러게 되면 일을 일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모니터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손실 나가 있는 계좌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모니터를 보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컴퓨터를 꺼야죠. 그죠. 그리고 매매를 중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잃지 않고 뭐 지키는 매매 말은 정말 좋습니다. 잃지 않고 지키는 매매 음. 자,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로가 뭐 잃지 않고 지키는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자, 실천을 어떻게 할까요? 자, 좋습니다. 자, 진입, 수익 나는 데 청산하지 못하고, 손실 날때 청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이런 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이죠. 이게 문제점이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진입하는 시점을 일단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 저의 실전 투자 기법을 공개를 하죠. 자 이거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죠? 자 시점. 자 돌파 매매를 질문번에 말씀드렸죠. 자 돌파 매매가 있고 또한 가지는 제가 그 동안 성공했던 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자 MACD, 자 MACD 중에서도 이제 다 진입을 하면 손실납니다. 근데 MACD 중에서 매도 시점 있죠, 매도 시점. 아 이거는 꼭 진입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하락장에서 특히 제가 수익이 났던 거예요. 시점, 매도 시점에 진입을 하는 거고. 자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다 관련되어 있죠 주식시장이나 발생시장은 똑같습니다 이 평선이 정배를 상태 진입하죠 그렇죠 매도 진입이든 주로 이제 매도 진입해야 되겠죠. 매수 시점은 주식이고 정비일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게 바로 이 MACD 매도 시점입니다. 하락장일 때는 매도 시점, 상승장이면 매수 시점이 되겠죠. 음, 자 그동안 성공했던 그런 시절의 진입 방법이었죠. 이게 과거 성공했던. 어, 이 방법이었습니다. 주로 하락장이었습니다. 제가 성공했던 걸 보면은 우리 스몰 옵션 투자자는 하락장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락장에 크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자, 실패할 때는 어떻게 실패가 됩니까? 주로 행보하는 때가 시비라 했습니다. 저의 과거 어, 실패했던 요인을 돌이켜보면, 어, 실패했던, 과거를 과거에 실패했던 요인은 뭐냐? 행보적입니다. 그러다 이걸 리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매매를 합니다. 리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단지 수익 내겠다는 조바심. 이게 문제죠. 생활을, 비를 벌려야 되겠다는 이런 조바심. 이게 이제 엉망이 됩니다. 매매에서 대단히 악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남은 종작돈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클리 옵션. 만길이라는 제도가 있죠 우리가 여기 전장에서 승리하는 길은 자 위클리 옵션 만길이죠 왜냐 10배도 터지고 100배도 터질 수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손실 났던 거 한꺼번에 벌어들일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위클리 옵션 만길입니다 그럼 이 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되겠죠? 집중. 그동안의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수익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매수자, 매도자, 세대의 전장입니다. <웃음> 죽느냐 사느냐나의 갈림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생 항로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뭐이 옵션 만기일만큼은 반드시 수익으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이십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이십자는, 음, 자, 이 기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망각을 하기 때문에 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망각을 하버립니다. 망각을 하고, 나중에는 기억도 못해요. 방송으로 남깁니다. 방송을 듣다 보면 나중에 또제차 듣다 보면 아 그때 생각했던 거 나는 왜 실천하지 못했을까 또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 실천하기 위해서 글로 표현하고 방송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돌파 매매 기다렸다가 돌파가 되었을 때뭐 대기 전부터 준비를 하겠죠. 돌파가 되기 전에 진입하면 돌파 안되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진입은 잘 했는데 청산은 어떻게 합니까 청산은 못하였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 버리니까 그기 손실 나잖아요 계속 또 손실이 누적됩니다 자 청산은 어떻게 합니까 분할 청산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 청산 하다가 원금까지 오죠 원금에 오는 부분은 전량 어, 어, 본전 청산 하죠 아 이거 참 요거 요거 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요거 실행하기가 본전 청산 한다는 거죠 제가 그죠 어, 이게 전량이 아니고 잔여량이라고 되겠죠 음 어, 일단 분할 청산 했기 때문에 잔여량은 본전에 네, 다 청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요거를 실행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으로 되느냐 손실로 되느냐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방송 듣고 실천을 꼭 해야 됩니다. 분할청산하는데 을 결국은 이제 원금 부분 오죠. 본전에 본전에 오는 부분은 본전에 청산하는 거죠. 본전 가격 그죠? 운전 가격에 올때 자녀랑은 본전에 다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실패했던 요인은 행보장이었다. 자, 행보장은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행보장은, 행보장은. 자, 행보장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자, 옵션 망길 때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옵션. 매도가 있는 경우에는 예, 행보죠. 그죠? 콜 옵션 매도 그렇죠? 콜 옵션 매도 자 이게 이제 양쪽으로 양쪽으로 동시에 있을 경우니 바로 행보장이 어, 되는 겁니다. 자 추세장은 이제 어, 성공하는 인이죠 그렇죠? 성공했던 요인은 바로 추세장이었다. 추세장 자 추세장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음, 콜 옵션 매수 부분이 많고 플러스죠 그 다음에 하락장 이었으니까 끝옵션 매수가 많은 날 이런 날을 선정해서 진입을 하고 청산이 중요하다 말이죠 청산을 과연 어디다 해야 되냐 말은 쉽습니다 그죠 말은 쉬운데 잃지 않고 지키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청산 시점은 바로 네. 청산지점은 바로 네. 네. 네. 청산지점은 청산 시점. 훈분 청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잔여량은 본전에 청산하는 건데. 아, 여기 있죠, 그죠? 청산 시점은 훈할 청산을 하고, 본전 가격에 오면, 자녀, 본전 가격에 오면, 자녀량은, 어, 청, 본전에 다 청산하는 거. 본전 가격에 오면, 잔녀량은 본전에 청산하는 거. 자, 이렇게, 왜냐하면 청산 시점은, 어, 어느 정도의, 그, 청산 부분이 있어요. 음 우리가 이제 MACD로 들어갔는데 진입시점은 MACD로 들어갈 때 청산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MACD 시점에 진입을 하는데 진입을 해서 청산은 어디서 합냐고요. 나중에 이제, 매, 청산 시점으로 오급했다면, 행보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죠? 추세장일 때는, 어, 수요로 연결되는데, 행보장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푸를 청산을, 계속 푸나을 이렇게, 주문을 넣어놓고, 올라가다가 다 체결되겠지, 그죠? 체결되고 내려오면 본전 가격이 온단 말이죠. 본전 가격이 오면 본전에 다 청산하는 거. 이거를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어, 이 전장에서 이길 수가 있고, 어, 잃지 않고 지키는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방향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게 잃지 않고 지키는 전략이다. 이거를 기여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천을 못해서 이게 문제가 있죠. 실천을 못해서. 자 실천하기. 자 실천하기. 자 오늘 자신감 회복을 하셔야 되고. 자,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 방송을 듣고, 거기서, 어, 자신감을 해로 가셔야 됩니다. 아, 실패는 늘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패 없이 성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죠? 한방을 노릴 수 있는, 우리는 위클리 옵션 만길이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진입 시점은 돌파 매매, 혹은 m a c d 진입 시점이죠. 주로, 이제, 하락 포인트를 찾아서, 하락 신호가 나올 때, 그때 매도가 들어, 들어가서, 쭉 분할, 청산, 주문 넣고 다시 이, 이 본전 가격 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유자 형태로 돼버리면쭉 내려가야 되는데 쭉 내려가지 않고 유자 형태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유자 형태로 돌아와 버리면 본전 가격 청산하는 게 맞고 네. 다시 또 상을 봐 가지고 또 매도 신호가 나오면 그때 진입해서 쭉 끌고 가죠. 예, 조금, 하락으로 쭉갈수 있으면 끝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이렇게,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할 청산하는 거죠. 분할 청산을 해가지고 또 하락에다 다시 또유저 형태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 분할 청산 대부분 수익으로 연결되고 나머지 부분은 본전에 청산을 하게 되면, 예, 일치 않는 매매가 될수 있다는 것을 번뜩 아이디어로 공개를 합니다. 번뜩 아이디어. 자, 아주 알고 나면 뭐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 이게 기법을 알지 못하면 맨날 당합니다. 맨날 방아 진입은 쉬운데 청산을 못해서 어디서 청산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예, 경우를 오늘 예,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클리옵션 만결인데 예, 좋은 성과 거두시고 오, 수익 나시면 또 슈퍼 댄스도 한번 눌러주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